여러분, 안녕하세요.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어두컴컴한 이 야밤에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키키게 되었습니다. 이 아이패드 소개하기 전에. 매니맨 네, 네, 네, 조조데스 구입한 아이디에요. 이제 서비스로다가 이제 보내주셨거든요. 뽕팍뚜. 이건 누구야? 귀여운 여자 아이가 나왔습니다. 아, 또한방리 썰어야지. 하나, 둘, 셋. 쫙! 미스. 좀 괜찮네? 다른 애들 다 나름 다 쏘쏘쏘 괜찮은데 이거 미키에 이게 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키드트 비닝코도 미키에만 이렇게 난리날대는데 이건... <웃음> 내 봤을 때 야밤에는 조명을 켜야 합니다. 네,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는 12.9 인치 아주 옛날 옛날 옛날 옛적 호랑이 덴베 피던 시절에 나왔던 아이패드 프로예요. 아, 나 네, 이런 것도 처음 해보니까 또 이거 어떻게 각도를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. 들어가시면 쫙제 작업물들이 쫙 있어요. 옛날 옛적에 제가 또 캐릭터를 만들었던게 있어요. 학창 시절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. 원숭이 아니고요, 여러분 곰이에요. 뮤치 뽕짝스 하긴 한데 약간 이런 느낌? 왜 이렇게 느려? 이런 막 토끼. 옛날부터 약간 저는 아메리칸 빈티지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토끼랑 이제 땅콩 아기야 뭐야? 이런 거 그렸거든요. 근데 이거 얼마 못 그렸어요. 저희 약간 단점이 뭐냐면 약간 좀 금방 실증을 낸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. 막 이모티콘 만들겠다고 비엔나 소세지랑 메추리알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비엔나흔들흔들하면서 안녕 이지를 하는 거고. 케찹을 들어가면서 안 돼! 뭐이런 약간 이런 느낌. 프라이팬은 달궈지면서 파리타임 하는지 약간 이런 것도 했었는데 쓰읍. 아이디어 스케치만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얘는 뭐 좀비 토끼 해가지고 뭐 얘는 왜 갑자기 좀비에 빠졌는지 몰라 당근 휘두르고 막 당근 패고 약뭐 <웃음> 심장이 나왔어 어쩜 좋아 이거 이렇게 하드코어 아니야? 어렸을 때는 약간 좀 잔인한 거잘 봤는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잔인한 걸못보겠더라고 <웃음> 먼지 비 레이지 더스트 래빗 그 방구석에 쌓여있는 먼지를 보니까 뭐 갑자기 떠올라서 그려봤어요 요술봉 들고 있는 먼디 얘는 심술맞은 몬디 몬디는 약간 색깔이 얘, 이래 그리고 약간 맨날 이렇게 날라다니는 밍디 포시미 부디 그리고 멍때리는 멍디 할머니 멍디 양각등 양미 큰 큼디 쌍둥이 먼지예요 쌈디 얘네들도 좀 보여줄게요 짠 먼지들 이제 온천에서 떼빼 광대고 하는 거야 얘 왕따시키는 거야 얘드럽다 괴롭히는 얘막 화나 있고 막 요런 느낌 욕조에서 씻는 그런 느낌 이렇게. 이때도 뭐 디저트 나오죠? 생일이야 딸기 케이크 위에서 생일 케이크를 이제 뭐 하는 뭐 그런 컨셉인가봐요 이런 거 먼디 사탕 이렇게 먼지 사탕도 그려보고 먼지들이 비를 피하는 그런 모습 얘 홀딱 젖었어 휴양지 같은 그런 컨셉? 휴양하는민디야 몬디야, 뭐야 이름도 기억도 안 난다 이거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첫 스케치였어요 이런 곰돌이 쌍둥이에요얘 토끼 아니고 얘 곰인데 이게 귀가 이렇게 좀매 묶어가지고 이렇게 토끼처럼 된거 같아 누구누구누구 누구, 누구.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이름 있었나? 이런 색깔, 옛날에 이런 색깔 유행했지. 유행은 돌고 돈다고 이 명품 옷들이 요즘에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나온대요. 아주 옛날은 아니죠, 여러분. 살짝 옛날에 이렇게 유행했었다. <웃음> 짠~ 얘는 블랙 캐스피라고, 약 빈티지 샵에 있을 것 같은 진짜 그런 콘셉트로다가 제가 캐릭터를 만들었어요. 약간 의류사업, 후드나 약간 맨투맨 이런 거 만들고 싶어가지고 까만색 곰이에요. 언젠가 나올 그런 아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요. 블랙 캐스피라고. 너무 예쁘죠? 이렇게. 그리고, 그냥 스케치 작업들. 삼형제. 삼형제 참 좋아해. 그니까 얘네는 핑크 변태고 요술 공주 컨셉이에요. 어, 많이 보여드리고 싶지만 아마 나중에 기회 된다면 뭐 라방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 인스타 많이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. <웃음> 스베어스가 어떻게 탄생했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애들이 조금 무섭긴 하죠 이게 첫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차츰 차츰 다듬어 나가는 거지 좀더 뽕실뽕실하면서 약간 얼굴이 좀더 다듬어졌지 이런 그러니까 느낌 그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부 다 저는 기본 브러쉬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다 여기 있는 드라이 잉크랑 스케치, 6B 연필 세밀하게 그릴 때는 6B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칠하기도 해요 기본 브러쉬로도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중요한 것보다 그림 연습이다 책 캔버스를 꺼내려면 출력물을 뽑을거면은 A4 사이즈, A3 사이즈 사이즈가 뭔지 알아가지고 여기에 사이즈 입력을 하는 거예요 DPI는 300으로 해야지 인쇄할 때 선명하게 나온다 색상 프로필도 이제 RGB 있고 CMYK만 알면 돼 RGB는 컴퓨터에서 보는 용 웹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MYK는 인쇄 프린트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, 저는 A4용지 RGB 처음에 만약에 내가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 제일 그림 빨리 내는게 뭔지 알아요 밑에 대고 그리는, 그 다음에 보고 그리는, 그 다음에 안 보고 그리는 거 약간 이렇게,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주세요 대고 그릴 애를애니라고표시된거 있죠? 이렇게 얘를 누르면 불투명도가 있어요 이거를 쭉 내려줘요 이위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야 스케치에 육 b 연필을 많이 사용해요 스케치용이에요 딱, 스케치용 몸통 그리고 뭐 눈부터 그려줘요눈눈 이 위에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또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원형으로 변형돼요 이렇게 하다가 꾹 누르면 이렇게 원이 된다 이런 꿀팁 이렇게 색칠을 해줍니다 이렇게 색칠을 해줘도 되고 이렇게 넣어줘도 돼요 근데 가끔 이거 같은 경우는 단점이 이렇게 점점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었을 때 검은색이 잘 들어가네? 여기가 이렇게 다 차여 있잖아요 뭔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그래서 이게 좀 단점이에요 채우는 게 약간 이렇게 삐져나온 것도 약간 맛, 손맛? 강약 조절을 하면 이 흰색이 더 나오거든요 이렇게? 이런 느낌을 좀 군데군데 이렇게 힘 강약 조절을 합니다 어머 내가 잘하고 있는 거니? 이러면 안 돼! 이 레이어를 잘못했잖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한 방씩 이렇게 어머!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야. 다듬어야 돼. 요런 데를 끝을 잘 마무리를 시켜줍니다. 이렇게 해서 저는 쿠키베어스를 그림을 그린답니다. 이렇게.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실제 제품으로 이 제작하기 제 위해서 만드는 방법들, 작업 파일로 만드는 것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지 댓글 달아주시고 혹시나 캐릭터 어 이거 너무 기억에 남아요 이런 거좀더 그려줘봐요 하는 거 있으면 <웃음> 여러분 네, 말씀해 주시고요. 12시 30분이야 어 졸래 뒤죽었다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<웃음> 안녕~~ 뽀꿍아 오빠 밥 먹는데 옆에서 자꾸 낑낑거리면은 오빠 밥을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오빠 말못 알아듣는 척 하지 말고 뽀꿍이 밥 먹을 때 오빠가 안 건드리죠? 그럼 뽀꿍이 도 오빠 밥 먹을 때 건드리면 안 돼요 알겠어요? 공 갖고 놀고 있어요 옆에 공 있죠? 공 갖고 놀고 있으면 나중에 밥 먹고 놀아줄테니까 뽀꿍아 나안속 척도 안해